손절하면 안 되는 이유. 주식 입문하면 손절매 많이 가르칩니다. 3%짜리, 5%짜리. 데드라인에 오면 칼 같이 손절하라고.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손절해보니 수익이 납니까? 아마 잘안될 겁니다. 왜냐? 팔고 난뒤 수익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설령 수익이 난들. 3%로 이르면, 담종목에서 6%의 수익을 내야 본전이 되니, 손절 라인에 답을대지 않으면 본전 욕심에 익절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마누라 나 애인이 있으신 분들 길게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집구석 말아먹을 짝이라면 바꿔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다들 참고 살죠? 그렇죠. 살아온 세월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리고 또 서로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새로 익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한번 바꾸고 나면 다음은 쉽다라는 거.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 망할 것 같지 않은 종목을 보유해서 급등락장이나 추세장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슷하게 움직이는 놈들은 50%의 손실이 와도 손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냥 마눌님 델고 산다 생각하고 끝까지 보유하면 시간이야 길어지겠지만 원금 회복 뿐만 아니라 수익도 발생한다. 만을 좋아 델고 사나,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델고 살지, 혹 중간에 병들어 하늘 가는 님들도 있습니다만, 상패도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 손절해야지, 희망이 안 보일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손절은 내가 기다리질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다. 끈기 부족에 장기 보유 안 맞아 라는 뜻이지, 손절은 단타해라 라는 말과 똑같다. 그래야 책쓴 놈, 방송하는 놈, 증권업에 몸담은 놈, 등등이 먹고 살지 즉 천천히 망하십시오라는 말과 비슷비슷해. 단타에서 아니 못 기다려서 주식시장을 이기지 싶으냐? 어림없는 소리, 시장은 그리 쉬운 곳이 아니다. 우리는 손절의 깊이를 깊게 알아야 한다. 3%, 5%는 손절이 아니다. 초보나 하수는 본인이 병을 가진 환자라고 보십시오. 주식 손실병. 예전엔 저도 환자였으니까요. 환자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고수를 찾아가죠. 명의도 있고 돌파리도 있습니다. 돈번님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빈털 고수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치료밥을 수십 년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닥에서 하루 이틀 밥 먹었겠습니까? 그래도 환자는 아는 것이 없으니 돌팔이든 명이든 귀 담아 듣습니다만,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뭘 알아야지? 그래도 눈 밖에 날까 봐 고개만 끄뜩끄뜩입니다. 자타고 수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비유하면 환자들이 잘 이해를 할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의문은 없습니다. 그님들,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애기를 들어보면 내공 수준 아시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잘 버니 원로는 주식 별다른 게 없다는 말이죠. 대문 밖을 나서면 수많은 다이어트 비법이 있지만 별 효과 없듯이 마찬가지로 내게 맞아야지 돌아다니는 비법 별 필요 없다라는 거 많다는 자체가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 옛말에 병은 한 가지 약은 만 가지 이런 말도 있으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나는 환자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맞는 약을 찾는 길이 환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한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명의부터 돌파리도 있으니 찾으려면 잘 찾으시라는 말을 당부해드리고 싶네요. 주식판에서는 환자 탈출 명의 입성이 가능한 곳입니다. 돌파리 만나면 폐가 망신하지만 이런 놈들도 어떨 때는 신기발동 걸릴 때가 있더라는 거. 조심조심. 주위에 둘러보면 많습니다. 결론은 세상 모든 것이 궁합이 맞아야 한다라는 거. 약도 맞아야 하고 의사도 맞아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마늘도 이뻐야 하고 맛도 좋아야 하고 주식에서 독한 놈이 되라는 뜻이란 이 판에 맘먹고 들어왔으면 목표치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치. 그게 힘들어. 경험상 초짜들은 독할 수가 없더라. 뭘 알아야 독을 품지? 슬슬 중수 이상 넘어가야 동네가 나오더라. 동네 안 나오는 초짜들은 많은 경험을 해야 해요. 아픔도 많아. 스승도 없이 경험 쌌는데. 왜 그리 수업료가 많이 나와. 진짜 허이다. 개중에 머리에 싹 나는 놈들은 슬슬 동네가 나온다. 대굴박 머리 튼 놈들은 해봐야 속골병만 드니 일찍이 좌판 거두는 게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길 혹가다 초짜 중에서도 타고난 놈들은 있으니 희망은 저버리지 마시고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라나 모르겠네 속세판에서 고생되게 한 초짜 놈들은 빨리 파악하는 것 같더라 매수가 보다 손실이 났을 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허접주 빼고 본전시까지 기다릴 줄 아는 독한 맘이 있어야 손실이 안 난다 한 가지 흠이라면 기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손실이 나지 않으니 재기 및 수익의 밑거름이 된다. 허접주, 자빠지는 주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도 중수 이상 돼야 구분이 가능하다. 매수가 보다 수익이 났을 때 목표치까지 기다려라. 독한 맛먹고 자잘한 수익장고 보면 흐뭇하지. 뭘 해볼까? 뭘 살까? 기집질해? 삽질해? 마사지도 받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말 알제. 하루 이틀 살짝 내려주면 밀려 내려올까봐. 일찌감치 팔아버리는 미친짓 하지 말고. 이것도 차트를 볼줄 알아야 하니. 초짜들은 어딜 가도 힘들다 힘들어. 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마라. 배튀기에 따따블 외치다간 골로 간다. 그건 독한 넘이 아니라 독약 먹고 죽을 넘이다. 오늘의 독한 넘이란 수만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강조한다. 배워야 할게 너무 많아. 첫 번째, 목표치 정할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넘이 돼야 한다라는 뜻이다. 따라서삼겹살에 치킨 삼업을 생각한다면 독한 넘이 될수 있을까? 담매매 시에도 수익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말이지. 꼭 새겨라. 독한 넘. 목표치와 기다림이다. 나는 클수 있는 사람인가? 주말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친동생은 아니고요. 얘기를 한참 주고받다 보니 뭔가 감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제 눈엔 교육만 잘하면 클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와닿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얄라. 특강에도 시원차는넘 많거든요.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글 속에, 아닌 말들 속에, 본인이 가슴 속, 뭔가 신선한 것이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감을 느낄 수 있는 넘이 되어야 내가 클수 있는 넘이 될수 있습니다. 발췌할 줄 아는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넘들 돈 벌었다고 시류에 뒤쳐진다고 무턱대고 계좌 만들어서 프로그램 깔고 차트 본다고 수익 나지는 않습니다. 책 끼고 산다고? 진식이 책 본다고? 고수 안됩니다. 주식 책 본다고? 다 부자 고수될 수는 없는 법. 버핏 책. 열락봐도 저에게는 안맞더라고요 백과사전 본다고 다 만물박사되나 거친 세월 속에서 내공이 쌓이게 되면 짧은 만남 오가는 말 속에서 느낌을 감을 잡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클수 있는 놈이다 라고 느끼시고 열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성공합니다. 느끼지 못한다면 직견을 더 길러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면서도 뭔가 하나라도 느낌이 오는 분들이라면 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접으세요.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고수 즉 극락. 참된 주식쟁이는 누구를 믿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의지하는 투자도 아닙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요. 나 스스로가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내 마음가짐을 내가 고치고 내 행동을 내가 고쳐가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도 눈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 이것이 하나 더 뜨여져야만 합니다. 우리 개미들은 두 눈에 보이는 시장 속에서만 살아서는 안됩니다. 시장의 세계를 체험하여 제3의 눈이 생기는 세계, 수익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 세계는 참으로 평화로운 세계입니다만, 그곳에 가려면 제3의 눈이 뜨여질 때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때 제3의 눈이 생겨납니다. 그 제3의 눈으로 진리의 세계를 쳐다보고 사는 생활이 바로 고수의 세계 즉 극락입니다.